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여름 햇살 가득한 오렌지 골드 메이크업과 함께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선크림은 자계절 내내 발라야 하는 필수템인데요 땡큐파머 선프로젝트 워터 선크림은 백탁현상 없이 수분감을 채워주고 화장을 쫀쫀하게 먹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마무리감도 기름지지 않아서 피부타입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파운데이션 전에 피지 속 포어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모공을 메꿔주었어요. 에뛰드에서 5월에 출시한 제품인데 가볍고 보송한 사용감에 피지를 흡착해주어 지속력을 높여주는데 좋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올데이 롱웨어 파운데이션은 개인적으로 기존 제품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모공 끼임과 다크닝도 개선되었고, 무너짐이 거의 없어요. 무너지더라도 깨끗하게 무너져서 티가 안 나요. 촉촉한 발림인데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정말 정말 추천해요. 포어 블러 파우더는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 브러쉬 사용이 편리해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모공 커버를 하기 좋고, 유분을 싹 먹어줘서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대신 정말 소량만 발라주어야 무너질 때 뭉치지 않기 때문에 양 조절에 주의하셔야 해요.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를 사용했어요. 1.5mm로 섬세하게 뭉침없는 눈썹을 그릴 수 있고 지속력이 최고예요.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템으로 추천! 에뛰드의 음영 컨투어 휠중 그레이톤의 딥 컨투어링 제품을 사용해 주었어요. 조금 힘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 콧대를 살려주었고 턱과 헤어라인까지 빠짐없이 쉐이딩을 넣어줍니다. 오렌지 골드 메이크업을 위해 노란 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발색이 좋아 소량으로 넓게 넓게 펴발라줍니다. 눈 뒷부분에 생자몽 타르트를 발라 색감을 더해줍니다. 노란끼의 음영컬러가 자몽컬러와 섞여 노을 지는 느낌이 나서 매력적이더라구요. 이번 아이메이크업의 제일 포인트인 황금 오렌지바 컬러예요. 영롱한 골드펄이 눈 위에 태양을 가져다 놓은 느낌이에요. 한 조각 티라미스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파워프루프 브러쉬 라이너는 극세모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요. 땀, 물, 피지에강해 번짐이 없어 요즘 제 파우치 북방이 템이에요. 한 조각 티라미스로 아이라인의 경계를 풀어주고 언더를 채워 뒤트임을 해줍니다. 오늘 속눈썹은 한올한올 표현해주고 싶어 스키니 꼼꼼 카라 제로를 선택했어요.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번짐이 없고 가벼워서 눈이 편해요. 골드와 실버펄이 섞인 톡친글리터 2호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그냥도 예쁘지만 빛에 반사되면 한층 더 영롱하게 빛나서 여름 포인트로 최고예요. 트위코랄 캔디 컬러는 형광기 도는 코랄 컬러로 볼 앞쪽에만 톡톡 발라주어 생기를 더해주었어요. 립은 마몽드 벨벳 코랄 컬러를 사용해 차분한 느낌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트 잉크 마그넷에 레트로 오렌지로 입술 안쪽에 컬러감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오렌지 골드 메이크업 완성!